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웃을 때 예쁜 얼굴이 있고 무표정할 때 예쁜 얼굴이 있는데요 뭐 웃을 때 예쁜 얼굴이야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 웃을 때더 이상하고 무표정일 때 나은 얼굴이 있는가? 라고 물으실 텐데요 웃을 때더 이상한 얼굴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상악골이긴그 거미 스마일, 웃을 때 잇몸 노출증이라고 하죠. 그런 거미 스마일과 또 인근을 이렇게 긴 얼굴이 있고요. 코옆 거짐이 있으면서 이코옆 거짐이 깊고 또 치조골 돌출이 있을 때 발생하는 웃을 때코 퍼짐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자기는 그냥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멍멍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어너 기분 나쁜 일 있어? 화났어? 하고 물어보는 그 일명 그 무표정일 때 화나 보이는 얼굴 그 억울한 얼굴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아니 억울하다는 그 감정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억울하게 생긴 얼굴이 있,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 한글의 그얼굴의 어원이 그 어를 표현하는 신체 부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시 이 여성의 입 모양을 보게 되면 그입 모양이 뒤집어진 배 혹은 뒤집어진 접시 모양으로 입꼬리가 떨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그 오른쪽에 동그랗게 원을 그린 부분이 튀어나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턱 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동그랗게 이렇게 볼록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볼록 그 살이 올라오게 만드는 근육이 아랫입술 아래 있는 턱끝 이근이라는 턱끝 근육으로 맨 아래쪽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화, 그 하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턱 끝살을 이렇게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턱끝 호두주름이 울퉁불퉁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아랫입술 밑에 앞턱 피부가 울퉁불퉁한 것이 바로 이턱끝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이턱끝 근육의 작용은 아랫입술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입을 앙 다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턱끝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턱끝 호두 주름이 잡히고 그러면 아랫입술 중앙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의2차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입꼬리는 빨간 방향으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입꼬리 올리기 동영상에서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라는 대광대근을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턱끝 근육을 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턱 가운데 쪽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꼬리 쪽은 이렇게 그 저절로 어, 입꼬리가 떨어지는 그런 비호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맨 처음 사례자를 다시 보자면 이렇게 턱끝 이근이 수축해서 노란 원이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가 알통 만들듯이 이렇게 알통이 생기게 되면 턱끝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은 노란색 화살표 방향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꼬리는 각주구복주구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이렇게 까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차라리 입은 얼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 사진의 이 여성도 이턱 끝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돌토돌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턱끝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럴 때는 입꼬리의 기본적인 힘의 방향이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처진 방향이기 때문에 입꼬리를 올려서 웃으려고 해도 왼쪽과 같이 잘안 올라가거나 더 크게 웃으라 치면 오른쪽과 같이 썩소내지는 비호감형 웃음이 나와서 표정에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감이 들면서 웃는 표정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또 혹여 웃으면 입을 가리고 웃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관의 받침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 이식을 이렇게 해서 그입 이 하관을 받쳐줌으로써 입꼬리를 그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와는 다르게 또 무표정일 때또 저절로 환한 표정이 되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어 내려가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젊었을 때는 그 아무리 이렇게 입꼬리에 이렇게 올라간 앙월구 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늙어지게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는 무턱으로 인한 턱끝이근의 과도한 작용이 아닌 조직이 중력의 방향으로 인해서 하늘색 방향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활처럼 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안면거상술을 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동안관상성형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울어도 예쁜데, 나이가 들면 웃어도 미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조직의 처짐으로 인해서 입꼬리가 이렇게 꺼진 상태,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웃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좀, 어, 좀 이상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노화의 이 볼살 처짐으로 인한 노화에서 입꼬리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 또왜 그렇게 되는지, 성형외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다음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